명사. 어, 그렇지요, 명사죠. 그리고. 근데 여기도 동사있겠죠어 그렇죠. 보어가 여기 있었어. 네네, 맞아요. 그쪽은 이제 어실이죠, 어실이죠. 그렇지. 어. 형용사도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. 형용사요? 그랬을까요? 아닌가요? 아닌가요. <웃음> 네. 네. 어, 아니지 어떻게 알았어 아니에요. 목자가 <웃음> 목자가. 맞아요 목자가에 예, 그렇죠. 그 다음에 주원가요? 그렇죠. 좋아. 이게 이제 여기 세개 같은 이세 개가 뭘까요? 응. 음. 아 아. 아하. Uh -huh.